과거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짐이라고 불렀다. 이 짐이란 글자는 피와 땀을 나타내고 있다. 황제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황희정승은 고려시대 우왕 때부터 공직에 나가 조선시대 세종 때까지 왕을 섬겼다. 조선이 개국하고 나라가 안정되기까지 자리를 지켰으니 영의정 중에 프로영의정이었다. 어느 날 왕이 황희정승에게 가벼운 말을 건네자. 황희정승은 전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전하는 과정에서 크게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함부로 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정말 중요하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때 이승만 대통령은 라디오로 국민들에게 육성방송을 했다. 도롤의 방위는 철통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십시오. 미국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새벽 3시 국방부 장관의 도움으로 서울을 빠져나갔다.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을 떠난 뒤에도 라디오 방송은 계속되었다. 라디오에서 나온 대통령의 육성이 노고민 줄은 꿈에도 몰랐던 서울 시민들은 대통령의 말만 굳게 믿고 생업에 종사하다 북한군이 미아리 고개를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부랴부랴 비난길에 올랐지만 6월 28일 새벽 국군이 한강 다리를 폭파하는 바람에 천여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말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재 북미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국민은 없다. 특히 6.25를 겪은 국민들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과연 북한과 대화가 가능한가? 한국은 이대로 괜찮은가? 대통령이 괜찮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니까 믿겠지만 만약 대통령의 말에 신뢰도가 떨어지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은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은 따뜻하고 선하며 소외된 사람을 가슴으로 달래주는 성품을 갖고 있고 내가 알기로도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정치는 칼처럼 차갑고 냉정할 때는 냉정해야 한다.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위로해준 면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리더로서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과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명확히 구별해야 한다. 끝도 처음같이, 속도 겉과 같이, 남도 나와 같이 일하는 대통령을 우리는 원한다. 2012년, 선친의 삶을 다룬 창작 그랜드 오페라 카르마가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을 때, 당시 제19대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이 바쁘신 와중에도 방문하여 오페라 카르마를 관람해 주셨다. 그후 벌써 7년이 흘렀다. 비록 나는 병상에 있지만 이번 정권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